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워크플로우는 간단하면서 소소한 용돈을 벌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해 드립니다. 광고 캠페인, 간단한 마케팅 툴, 웹사이트 제작 등 무료로 사용하는데 손색없는 AI 툴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뭐라도 하나는 운영을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이 더 깊어지고 더 디테일해지고 있는 이때에 소소히 고정 수입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것도 전략이겠습니다 예전에 아시는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10원짜리 장사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 게 10원짜리 장사야 라고 제가 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저 역시 사업하며 업앤다운의 경험을 해본지라 뭔가 깊이 와닿는 조언이었어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믹소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AI입니다 무료, 무료 버전이 있으니 먼저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 보시, 보시죠 여러분들 혹시 혼자서 홈페이지 제작해보셨나요? 저도 몇개 해봤는데 어, 로고 작업 부터 이미지 작업 상세 작업 등 정말 끝도 없이 디테일이 필요한 작업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 a 는 그런 작업을 완전히 간소해 줄 홈페이지 제작 AI 입니다 먼저 저는 관심이 있는 케이푸드와 김치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외 여러 AI 소프트웨어들이 한국 관련 데이터가 적어서 사용하기에 제한이 있었어요. 이 AI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브랜딩을, 브랜드를 새로 런칭할 수도 있고, 웹사이트를 간편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AI와 커넥팅 되고, 로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점 이름도 알아서 만들어줘요. 마음에 안 들면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들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프롬포트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나왔죠 이르, 상점 이름이 김치 익스프레스예요 뭐 나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예, 근데 음식이 전혀 김치가 안 나왔죠 이렇게 여러 해외 AI, AI들이 한국에 관련된 특히 식품 이런 거는 어, 데이터가 잘 없더라고요 음, 이름은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사진 퀄러티도 괜찮지만 어쨌든 김치는 아니니까 케이푸드도 아니고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이제 사이트로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구경해 보시죠 이렇게 이제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 어뭐 다른 걸로 다시 시도해 보셔도 되고 다된 다음에 바꾸셔도 되고요 저기 김치가 없으면 제가 사진 다시 넣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번에 주얼리와 그 보석을 판매하는 온라인 샵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AI와 커넥팅되고 있고, 네임도 만들어지고 있고, 로고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되고 있고, 카페라이팅도 되고 있고, 코드가 생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SEO도 최적화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어, 상점 이름은 잼파라 그리고, 그리고 주얼리 사진도 매우 퀄러티가 높은데요 접사로 주얼리 사진이 굉장히 어려운데 퀄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웹사이트 만드는 예로 해본 거고요 오늘 해볼 건 CPA 즉 전환당 비용 코스트 퍼 액션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CPA 제휴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접수, 웹사이트 가입시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fplus.com으로 들어오시면 수많은 나라들의 설문조사와 홍보 사이트들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사이트들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아이템이 없어서 일단 구경만 하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미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뭐 조사도 해보면 좋겠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편하게 페이팔이 좀 눈에 보여서 페이팔 경품 행사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랑 다볼수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시면 새로운 그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생성을 일단 어잘 저장을 해 주시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경품 문구를 가지고 일단 홈페이지를 다시 웹사이트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에서 아까 그 문구로 들어, 어, 해, 어, 들어왔더니 이제 요금제가 있기는 한데요 요금제는 아직 굳이 하시지 마시고 무료 버전이 있으니 무료 버전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게시 준비가 다 됐으니 한번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가 됐고요. 들어와 보시면 여기 어, 그 링크도 있고 제가 아마 그 링크를 타고 와서 그 이메일을 서밋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의 다른 이메일로. 이메일을 생성하시고 서밋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 그리고 새로고침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밑에 새로운 구독자가 생김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메일들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링크와 함께 미전이 와. 그 다음에 달리투에서 썸네일을 만드셔서 저거에 관련된 광고를 숄츠나 틱톡 그리고 핀터레스트 등에 게재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계속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메일들도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이상 메타저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